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네 오늘은요 다리 얇아지는 마사지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다리는요 허벅지가 제일 살이 많이 찌잖아요 허벅지 안쪽에서부터 뒤쪽 이렇게 살이 제일 많이 찌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옆으로 불어나고 딱딱해집니다 그거를 제가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마사지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는데요 세룰라이트 허벅지살 빼는 방법 보러 가실까요? 고고! 오늘도 저번과 같이 오일과 소주컵을 준비해 줍니다. 오일이 없으시면 로션으로 대체 가능해요. 먼저 다리를 쭉 펴시고 다리에 있는 림프절 주변을 주물러 줄게요. 양쪽 다리 모두 주물러 주세요. 그리고 무릎 밑에 접히는 부분이 다리의 림프절인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림프절은 우리 몸의 면역기관의 일종으로 이 부분이 아프거나 안 좋으면 종아리도 붓고 허벅지에도 살이 잘안 빠집니다. 그 부분을 10초간 눌러줄게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서해부 림프절을 눌러줄게요. 이 부분도 림프절 구간입니다. 여기도 10초씩 부드럽게 꾹 눌러주는데요. 이 부분은 생리통 완화, 변비에도 효과적입니다. 이제 오일을 발라볼게요. 허벅지 전체에 오일을 부드럽게 발라주세요. 림프절 구간에서 엉덩이 밑살 쪽으로 부드럽게 쓸어 당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발라주셨으면 손에 남은 오일을 종아리 부분에도 발라주시면 됩니다. 혹시 소주컵이 없으신 분들은 손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주먹을 쥐시고 뼈 마디마디 튀어나온 곳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 발라주었으면 소주컵을 이용해서 허벅지 옆세룰라이트를 파괴해 볼게요. 허벅지 옆을 소주컵으로 돌려가면서 문질러주세요. 그리고 허벅지 밑에도 지그재그로 왔다갔다 하면서 림프절 구간에서부터 엉덩이 밑까지 쓸어당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마무리를 해주세요. 마지막은 종아리인데요 종아리도 마찬가지로 발목 바로 밑에 들어간 곳을 풀어주세요 그리고 종아리도 아래에서 위로 왔다갔다 하면서 주물러 주시고 소주잔을 이용해 양옆을 쓸어 당겨주세요 다 하셨으면 마무리로 스트레칭! 발끝을 당겼다 밀어줍니다. 그리고 두 발을 서로 박수치듯 털어줍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다리 마사지는 끝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허벅지가 얇아지는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는 거 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도움 많이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럼 안녕!